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레슨은 오직 예수뿐이네 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은 D장조입니다. 오도권에서 봤을 때 C에서 한번 올라가고 두번 올라가면 D음이 나오죠. 이음에서도레미스솔라시도를 만들면 D장조가 되고요. 초표는 샵두개가 필요합니다. D장조의 주요 3화음은 1도화음인 D, 4도화음인 G, 5도화음인 A가 있고요. 그리고 부사마음은 2도화음인 E마이너, 3도화음인 F샵마이너, 그리고 6도화음인 B마이너가 있습니다. 우선 전주를 볼게요. 전주는 4도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1도. 예, 이게 거의 다입니다. 4비트 반주를 기반으로 한 전주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습니다 4비트로 가는데 이 네번째 박자에 띠라란 혹은 따라란 요런 어, 특징이 있고요또 하나는 단딴딴 이런거 딴딴 네. 전주에 나왔던 요런 것들을 노래에 적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 노래에 나오는 코드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도로 출발하고요 D 그리고 내려갑니다 베이스는 C샵 내려갔고 네, 코드는 A고요. 그리고 더 내려가서 6도암인 B-7 그리고 3도암인 F-7 그리고 4도암인 G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갑니다. 1도암인 D 그리고 베이스는 F-7 네, 그리고 여기서 E코드가 나오는데요. E코드는 a 장조의5도함 E를 빌려왔네요. 네. 네. 오른손은 D코드 베이스는 E 그리고 다시 E7으로 갔다가 A로 바로 안가고요. G 베이스는 A 그리고 A로 갑니다. 예, 그리고 네마디를더 보면요. 비슷한 형태로 흘러갑니다. D코드 그리고 A, C샵, 6도함인 B-7, 그 다음은 1도함인 D나오고요. 베이스 A가 나오고요. 그리고 G, 4도함, 그리고 베이스만 A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1도함, 네, 그 다음 나오는 연결되는 코드가 이제 G이기 때문에 1도에서 C, 베이스 D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노래를 한번 볼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노래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 아무래도 이 곡은 여성키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많이 높네요 이어지는 노래의 코드 진행은 이렇습니다 4도암음인 G 그리고 5도암음 A 다시 1도암음 D 6도와음 B-7으로 가고요 다시 4도암음 G 5도암음 A7 s 스 s 4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1도암음 D 그 다음 네마디에도 연결되는 코드는 g 로 시작하기 때문에 똑같은 c4d 가나오고요네마디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g a d b-7 그리고 이 e 코드가 나오는데 오른손 d 인 상태인 이 e 코드 그리고 e가 나오고 a7sus4가 나옵니다 그리고 음 연결되는 여덟 마디는 어 맨 앞에 나왔던 여덟 마디와 같습니다 코드진행은요 어, 그럼 방금 코드진행을 봤던 여덟 마디의 노래를 한번 볼게요 그 신계획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고 견디게 하시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어지는 여덟 마디의 노래는 처음에 나던 여덟 마디와 코드 진행과 약간의 가사빼고 선율도 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긴 따로 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의 4비트 성급한 느낌이 아니라 템포 자체를 약간 미디움 템포로 설정을 하셔서 여유로운 느낌의 4비트 반주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레슨은 4비트 반주가 매우 잘 어울리는 오징 예수뿐이네를 한번 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